Thank mm -hmm. you.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목주형 가구학과에 다니고 있는 김태유입니다.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전공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환경을 선물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좋은 기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사학년 재학 중인 박경민입니다. 어, 이번에 SH 어반스쿨을 지원하는 인 이유는 제가 건축학도로서 기존에 답사를 하고 이런 쪽으로만 알던 부분을 실제로 전문가들과 그리고 다른 분야의 친구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 청년들이 가진 커뮤니케이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활동을 통해서 미래의 이 코디네이터 즉 중간다리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인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